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한박 스티커를 준비해봤어요 요즘에 너무 안돼서조회수가 안나와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그래도 응원해주고 음 파이팅해주고 있는 구독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. <laughs> 누가 보라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